할게요. 슈퍼, 슈퍼, 슈퍼, 슈퍼,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신청 많이 주신 덱 중에서 형 연반형도 백랩 연반형 한번 해봐줘 아직도 예전한지 해봐달라 이 말씀인데 제가 연반덱 쓴지 가 거의 마지막 영상 올라온거 보니까 내가 한 8개월 전에 써봤더라 그 뒤로 사실 연반덱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오래 1년이 나온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연반덱은 어떤 한 세력을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친구죠 근데 제가 이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고.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신청을 받아서 그 뒤로 제가 연반덱으로 랭킹전을 좀 해봤어요 원래는 지금 현재 메타덱을 쓰는데 제가 일부러 요 구전 7승 요거를다 연반덱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주력 덱보다는 승률은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인마가 뭐하는 놈이었다 기억은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볼텐데 인연이 아서한테 근타를 주면 아서가 더 탄탄하고 아서한테 뉴디쉘를 주면 아서 자세를 뭐 빈결로 풀고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게 안되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데 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급 먹어도 33만 1천 옛날 덱 느낌 좀 나고요 투급에서 아, 장비부터 한번 보, 보고 갑시다 이반는 생회 좋습니다 어, 보시다시피 성물이 있고요 자 에카라서도 성물 있습니다 생철이고요 자 다음 테리보가드 성물 있고요 생철입니다 자 트위그도 성물 만들어줬고요 생철입니다 제가 이덱 하나 리뷰하려고 성물을 다 차곡차곡 만들어서 이제서야 리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선물 다 만들어주는 힘들었어요 이게 주댁인 사람들은 얘들부터 만들었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이 4개나 들어가는 덱입니다 4성물 연반아 연바... 큰일났다 시작부터 이게 투급에서 봐봐 투급이 요즘 장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뭐 무슨 뭐 나태킹덱 만들어도 35만이 나오는데 야. 진중하게 때리고 계십니다 회불 걸리고 두려워. 있고요 두려워 빡 고치고 있고요 근처로 들어있어도 회불 때문에 호, 어,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연반덱 아 제가 기억하는 연반덱은 피사계 지금 한 칸만 더 있었어도 지금 자 만들어 볼게 한번 도박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상대가 기절이 없다면 예 기절패가 두 장이 안 뜯다면 이 연반 피사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연반이 무서운 점이지 어, 이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생명력 착착착 뜨면서 개성으로 뜨면 피자기를 어, 만들었다. 그 상대가 그걸 견제를 못 하면 오! 들어오네요. 자, 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연반은 피통이 장, 지금 연반 피통 한번 볼까? 피통이 더럽게 커 가지고 오, 사람인가? 자, 점사가 되게 괜찮아요, 지금. 일점가 자, 버프 요쪽에 하나 떠 있네요. 저쪽은 파일 터지겠고 나머지는 파일이 안 터집니다. 자, 연반 피통 한번 볼까요? 6 2만 <웃음> 이게 연반이다. 인간인가 언데드인가. 자, 끝내도록 할게요. 차그닥자그스스라고들로스라스 갑니다. 휘당성 180. 자 부활 때문에 살았고, 지만 브레이크 때문에 살았고, 브레이크랑 부활 때문에 살았. 근데 초저작 찍고 있습니다. 33만 2천. 두 명한테 33만 2천. 초저작 백랩 연반 컴백 신고식 왈. 정말 발매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네 봐봐 사람인 것 같았어 아까 플레이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자기만의 세력이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와궁 100만 터질 때 약간 움찔하지 않았냐 여러분? 약간 오줌을 삭살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, 계속되는 연반대결투. 오랜만에 더원형님. 어님 반갑습니다. 아, 또 연반대결또 더원형님 초반에 그죠? 진짜 많이 썼는데. 그들이 이제 테리가 좀이 자리를 확실히 좀 차지한 것 같고요. 아, 이 자리에 또 뭐, 근, 그만, 이름 뭐고? 이스틴. 필각인 이스틴 쓰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테리의 개성이 또 뭐였습니까? 이 중에 피가 제일 많은 사람 한 명, 능력치 깎아내리고 여기 또있죠 어 지금 페이의 능력치가 깎여 있다. 이런 게또 테리의 역할이기도 크랙쇼. 했습니다. 크래쉬 탁. 크래쉬. 이런 거는 이제는 솔솔한 정도, 솔솔한 정도 느낌이고. 크래쉬업, 탁, 다. 다. 솔솔하다. 솔솔. <웃음> 자, 저페이엔을 이제 찢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, 어,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턴 회복. 두턴 동안 생명력 증가 시켜놓고 한번 기폭피 한번 찢고요. 그 다음에 필살기 만들었으니까 이쪽으로 도발을 착당긴다여게 이제 반대이거든 하하. 아트 크래쉬 286,000. 좋아. 네, 상대 필살기 계이지 많이 찼으면 많이 찼을수록 더 세게 찢어버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자, 어, 사람이구나. 어, 잠깐만요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내가 뭐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다. 이 모티콘을. 뭔가, 아, 아 예, 예, 예, 예. 아무래도 이제, 어, 구스님, 어, 사람이구나.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연방 빨리 이동해서 필살기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. 땅크당 치고 있고. 아유, 반갑습니다. 우리 쿠찌님이신것 같네 많이, 반가움을 많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암멜 풀피긴 하지만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몸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찢을 건 찢어야지 페이엔이 안 죽을 수 있어요 페이엔 잠깐만 뭐 들어있었나? 끈타르 들어있었나? 끈타르 들어있는... 아, 아 끈타르가 아니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끈타르가 아닌 페이엔이다 어 그러면 은 찢어지죠 자 갈게요 와, 야! 차크닥! 8만, 80, 아, 8만이라도, 83만은, 83, 아, 83만 딜입니다. 차가야까지, 아유, 아 아유, 아유, 어 구찌님인데 내가 지금 너무 기뻐했나? 잠깐만요.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아, 약간,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약간, 제가 이럴 때, 여러분, 실제 연에서도 구수 형이 이모티콘을 안 날린다. 그러면은, 구수 형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,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. 자, 아이고, 반가웠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또 우리 찐구찌님이랑. <analvida> <movio> 자, 반갑습니다 이렇게 백렙 연방 괜찮나? 지금 어때? 음, 참 오래가요 예, 백렙 연방 수명이 참 오래가고 엄마야. 야 어떡하노 이거 잠깐만 아 이거를 아이고 또 매칭이 됐뿐네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고 이거 자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제가 한번 나갈게요 아무래도 두번 연속 매칭 돼서 구수형을 저주하지 말아달라형 <웃음> 많이 좋아요 한번 부탁해요 예. 투자하시려면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비델리도 아직 성물이 안나오는데도 저런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렇지? 안멜 성물이 안나오는데도 저런 난리 치고 있잖아 그럼 상승 여력이 아직 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덱에 <웃음> 투자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던 연반덱 여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답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 pk pk입니다 자 pk구요 크라치샷트 들어지고 있고 자, 일단 아무래도 인마가 이제 아무래도 이마가 이제 도발 끌걸 알기 때문에 저 아서를 겁나 좀두드려 펴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 연반덱을 상대로 이렇게 랭킹 에스 연반덱을 세운 오늘 랭크들이 아직도 있어요 상대에 보면 겁나 <웃음> 비통이 많아 저 어떻게 죽이는 이런 느낌 좀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야, 이거 좋은데 패가 지금 자, 이거 라이징 태클까지 하면서 제 필살기를 만들도록 할게요 가능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아니에요 저절로 합쳐졌으니까 이게 맞겠다 아, 이렇게 할게요 아, 원래라면 필카카기 전에 찢어 놓고 필카하면더 세죠 그러나 카드가 요거 하면서 합쳐져서 이렇게 착착 맞아떨어졌다는 거자트크래셔어서싹 그닥 들어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연반덱을이렇게 저도 랭킹장도 만나보면 아, 진짜 돌아대연반이 아직까지도 피통이 겁나 크고 어차피 왜안 죽는 거막 이래. 이러... 그러다가 연반 필살기가 혹시 만들어지기라도 하면 진짜, 어? 어 일단 잡혔어요. 어 일단 잡혔습니다. 아서가 또 아서 개성에서 우리 인간들 인간들 피통도 키워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풀립다. 풀립다. 아 그러나 이제 성물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아군 한명 사망해서 성물빨로 조금 또 챙겨받는 부분도 있고요. 뭐 그렇다 이런 정도고. 아 빠크당 들어가고요. 빠크당 들어가고 잠깐만. 아자 요거 쓰고, 어 쓰고 끝났었네. 끝났어. 자 갑니다. 하여튼. 자기프트 하하 걱정 말라고. 자 들어갈게. 아마 PKAI인 것 같아요. PKAI. 퍽, 싹, 200만이라고? 야, 아, 아, 아, 아, 손가락이, 아, 손가락으로 못 쳤어요. 와, 겁나 세네. 야, 요즘 AI, 아, 아, 저건 지금, 저는 트위고가 도발을, 선물로 도발해서 그런 거고. <웃음>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요즘 AI가 1.4를 왜 이렇게 잘해?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데. 자, 갑니다. 라이징 테클 퍽, 싹, 라이징 테클 11만. 우리 태연이 뭐가 더? 어? 라이징 테클 필과하면서도 우세 속에서 방금 때렸다 보니까 좀 괜찮았고. 그 다음에 테리가 또패가잘 떠도 테리 파워가 해 있어도 나쁘지 않죠. 간격 필살기가. 물론 연반 필살기에 비하면 아니지만. 자, 꽤 좋습니다. 이렇게 테리 피살기까지 보면서 오늘 요 판에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다 나온 것 같은데. 자, 갑니다. 팡! 파워! 가요! 시간 후웅 약한 어 하여튼 이렇게 아 자세를 쓰고 어, 어 테리는 성물이 있기 때문에 자세 자세 잡고 찍어야 될 때다는 거 맞죠 깜빡했고 임반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.